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사업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1.6%를 사업주가 0.8%, 근로자가 0.8%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해당하는 노무 제공자인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 두 개의 직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노무 제공자의 보수액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액 곱하기 고용보험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액을 한번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는 월 247만9,444원, 1단위로 8만2,648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월단위 431만원이 되고 1단위로는 1 4 3,666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가 받는 보수액과 관계없이 하루 일하면 8 2,648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준 보수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산정및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